야옹가 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오버워치 신캐 에코가 공개되었죠. 오버워치 신캐 에코는 2018년 11월 초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딱 1년 뒤인 2019년 11월 초 오버워치 2 시네마틱 트레일러 제로 아워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오버워치 2 리뷰에서 예측했듯이 에코는 딜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많은 유저들이 에코의 외형 때문인지 힐러군 영웅일 것이라 많이 예측한 모양입니다. 그지만 저는 처음부터 에코가 딜러일 거라고 확신했었죠. 시메트라나 메이처럼 고유한 스킬을 가지는 딜러일 거라는 점까지 예측해냈 나. 거봐 내가 뭘 했냐고 <웃음> 과연 저는 킹닷 어쩌고 저쩌고 새로운 딜러로 등장한 에코의 스킬을 살펴볼까요? 에코의 기본 공격은 삼각탄입니다. 세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투사체 공격이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탄퍼짐이 심한 편입니다. 기본 공격 외에도 에코는 세 가지 기본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버워치 2 트레일러에 나왔던 점착폭탄 스킬과 광선 집중 스킬 그리고 비행 스킬입니다. 점착폭탄은 발사 후 벽이나 바닥 적군에게 점착되었다가 폭발하는 스킬입니다. 점착폭탄도 기본 공격처럼 세발씩 발사가 됩니다. 점착 폭탄을 P200짜리 영웅에게 전부 명중한다면 200짜리 영웅들을 순삭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스킬입니다. 킬러가 큰일 났네요. 광선 집중은 2.5초 동안 광선을 내뿜는 스킬입니다. 기본 공격력은 초당 50 데미지로 약한 편이지만 체력이 절반 이하인 영웅들에겐 초당 150 데미지를 입히는 특이하고도 치명적인 스킬입니다. 피가 얼마 남지 않은 적을 마무리하는 데 아주 유용한 스킬이겠죠? 비행 스킬은 전방으로 빠르게 비행 후 3초 동안 상하좌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스킬입니다. 비행 스킬 3초 동안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아도 공중에서 떠있을 수 있습니다. 3초가 지난 후엔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면 지상으로 곧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비행 스킬은 풀타임도 6초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오버워치에서는 간혹 슈퍼점프가 가능한 영웅들이 있는데요. 에코도 슈퍼점프가 가능합니다. 에코의 슈점은 비행 스킬을 활성화했다가 빠르게 취소시킬 때의 반동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스킬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슈퍼점프를 사용하자마자 바로 비행 스킬 쿨타임이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초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쿨타임을 더 빨리 돌릴 수 있고 이동 속도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에코를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슈점은 필수라 할수 있겠네요. 오버워치에서 이렇게나 자유롭고 부드럽게 비행할 수 있는 영웅은 에코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파라, 메르시, 디바, 윈스턴의 경우에는 부스터, 점프팩 등을 이용해서 날아다닌다는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코는 옴닝 영웅이고 날개 부분도 굉장히 넓어서인지 정말 정말 다른 영웅보다 부드럽게 비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에코 스킬을 써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이런 디테일만 보면 옵치도 참 갓겜인데... 하...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에코의 궁극기에 대한 설명이 아직이죠 에코의 궁극기가 사기라고 말이 많습니다 적팀 영웅을 완벽히 복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에코의 궁극기가 유지되는 15초 동안 에코는 자신이 복제한 영웅의 스킬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 궁극기 충전 속도도 650%로 굉장히 빠릅니다 15초 이내에 몇 번이나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리사 애쉬? 모이라처럼 궁극기에 지속시간이 있는 경우 15초 안에 두번 쓰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전, 빠른 대전 등에서 이러한 영웅들을 복제하게 된다면 궁은 한번 정도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반대로 궁 지속시간이 없는 트레이서 같은 영웅들을 복제하게 될 경우에는 궁을 채울 때마다 쓸수 있기 때문에 15초 이내에 몇 번이나 궁을 쓸수 있을지는 플레이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에코로 어떤 영웅을 복제했을 때 15초 안에 궁몇 번까지 쓸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이런 실험들의 경우 실제 플레이할 때와는 다른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대비 사용 가능 횟수만을 두고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에 적용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실제로는 지속 궁극기를 가진 영웅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번 지속 시간이 없는 궁극기를 가진 영웅의 경우 기본 한 번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궁을 쓰고 바로 죽게될 경우에는 복제한 캐릭터의 궁을 한 번도 쓰지 못하게 되겠죠. 아. 궁을 쏘고 바로 죽는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코의 기본 스킬들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에코의 궁극기, 스킬 운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코가 궁극기를 써서 적 팀을 복제했는데 바로 죽게 될경우엔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에코로 바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피, 스킬 쿨타임 등이 전부 초기화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참 싸우다가 피가 없어! 에 궁극기로 탱커로 변신한다! 으앙 복제 탱커 으앙! 이지. 하지만 난 다시 불피에코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왕삭 에코가 궁극기를 써서 상대를 복제한 후 내가 쓴 궁극기, 스킬이 나의 궁 시간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을까? 지속시간이 있는 궁극기들은 에코의 궁이 끝나면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던져놓은 투사체 종류의 경우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나의 힐류탄, 메이, 트레이서의 궁극기, 한조 궁 등은 남아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엥? 한조품한조품이 한주군? 투사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오버워치 내 투사체 판정을 생각해보자면 디바가 먹을 수 있는 종류는 전부 투사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의 광선 집중 스킬은 캔슬이 될까? 네, 됩니다. 에코의 비행 스킬과 다른 기본 스킬들이 연계 가능? 야스, 스 가능? 에코 스킬 여러 개를 딜레이 없이 연달아 쓸수 있나요? 야스, 야스 쌉가는 손가락만 빨리빨리 한다면요. 스킬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에코가 개피일 때 궁으로 상대방을 복제한다면 풀피 상태로 복제되나요? Yes, yes. 쌉 yes. 에코끼리 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이건 쌉임파사블입니다 에코끼리는 복제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팀 트레이서를 복제한 상대 팀 에코를 복제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에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에코에 대해 제가 모르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코 리뷰는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안면 마무리. 그럼 또 다음 영상 다음 생방에서 만나요.